자, 그러면 심리에는 내면심리 섭성심리, 행동심리가 있는데 이 세계는 사주와 나는 또 어떤가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는 풀어봐야 돼. 그쵸? 관련이, 관련이 있을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 풀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거는 사주와 이 두뇌와의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내 사주와 두뇌 사이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생이 되는 거야. <웃음> 그럼 이것만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웃음> 음.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관련성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면 심리, 내면 심리. 섭성 심리, 이것이 행동 심리예요. 이것이 우리는 유관성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은 있다고 심리에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두뇌를 우리는 전개해봐요. 두뇌, 두뇌부터 먼저 전개해봅니다. 내면 심리를 좌우하게 되는 이 두뇌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습성 심리는 어떻게 내식이라는 거예요. 행동 심리는 어떻게 내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요. 두뇌과학에는 원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식, 내식, 내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과학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제?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완벽한 것이 컴퓨터 잖아 그렇게 응? 내가 완벽하다고? 응. 내가 완벽하지 컴퓨터가 완벽하지 못한다 <웃음> 야는 왔다갔다 지맘도 지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해 그런데 컴퓨터는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웃음> 그런 컴퓨터 차이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비교해보자 컴퓨터가 이 내심에 초사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는 시스템.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이잖아. 네. 그거 도스 옛날에는 도스, 요새는 익스플로, 그지? 네. 이거 시스템은 무 네. 뭐 시스템이죠? 어. 지금은 뭐 구글, 뭐 이런 게잖아, 그지? 네. 이 시스템이고. 내 식은 시스템 뭘까? 이거 메모리대 메모리. 응? 하드 디스크. 어? 내식 네? 네. 어? 네. 네. 네. 네. 컴퓨터. 속 말하는 관계 있나요? 중국서 말하는 8시 가고아베도 관계가 아마 그런 거 관계 없다. <웃음> 그거는 이런다 하나도 없다. 자, 내 파나 내 파나 우리는 디스플레이. 출력이 출력. 응, 플레이 출력. 출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지금 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도 모른다는 거다. 이 놈이 작동할 때는 이렇고. 어, 이러면내 마음을 내가 알 때는 어떻게? 내가 이게 행동 심리와 일치할 때만 내가 내 마음을 알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내 마음 내가 몰라. 음. 모르는 음,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타로 심리테스트로 먼저 얘기죠 그럼 이 세계를 다 풀어내야 돼. 이것을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못 푸는데 뭐 우리가 지금 타로 카드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심리 테스트 이기야 이 순간에 행동 저지른 거자 우리가 지금 심리 테스트 심리도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테스트하면 안돼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많이 고려하죠 그지 아, 미친놈이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가 어?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 친거하고 같이 비교 못 하잖아. 안 하지? 예. 그게 이거라는 거다. 이 행동심, 행동심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다. 그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다르게 표현해. 응.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심리가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섭성은 어떻게 내식이다 내가 보고 겪고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우울증 환자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의 대인 근본이다. 어릴 때 예를 들어갖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요새 가정에 텔레비 많이 잖아 아빠가 어떻게 엄마 폐가 폭력으로 그것만 보고 왔으니 이아이의마음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 아빠가 폭력성이 있겠나? 남자가 폭력성이 있겠나? 남자가 폭력성이 있다고 하면 남자를 급하게 되겠지.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엄마가 잘못하고 엄마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 가정이 힘들고 이럴 게요 엄마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가 온대 땡기면서, 어, 나쁜 짓을다 했다고 하게 되면, 이 자식은 어떨까? 남자 이제 공포증이 있겠나? 여자 공포증이 있겠나?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섭성심리라는 거. 그러면 원인을 찾아내야 병명을 치료할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아니오 이것도 아닌데 머리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욕구라든지 욕망에 의해서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야 응, 이것이 바로 우리는 타고난 운명이 운명적인 심리 라는 거다 이것이 운명적인 심리는 어디서 노느냐 이 욕구에서 욕구는 어디서 욕심에서 여기서 어떻게 나중에 가는 이 탐욕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야 탐욕은 어떻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행동적으로 하는 것이 탐욕이다 그런데 욕이 없이는 안 된다 욕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가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울 겨우 인도 무슨 마음이 변란 말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 갖다 놓고 마음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렇게 황당한 소리하면 면뭐할 멀긴데, 어가고 말긴데. 그렇게 좋나요? 머리 머릿 속에 마음을 빼 아프면 어떻게 되겠노? 골빈 놈되또 교회 가면 맨날 해결. 그런거 하지만 넌정교 이야기지만 자주나 머릿 속에 고를 빼어 이걸 빼 아프면 어떻게야? 골빈 놈 밖에 안 되는 거야. 에? 그렇게 골빈 놈 되는 거야. 골을 빼았으니까 골빈 놈 되지. <웃음> 그래서 이 욕이 없이는 욕심이 욕구가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 여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왔어요? 내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다. 내가 미래를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내가 협회에서 했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다. 욕구 없이는 여기 왔겠나 안 왔겠나? 그러면 골비 입으면 어떻게 되겠나? 여기 말라 올기고 올라다가 생각하고 앞으로 못 오는 것은 그 골피인 사람이야. 행동과 이게 따로 노는 거야. 예. 따로 노게 되는 거야 이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 심리와 이거와 이것을 우리는 다 추출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심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심리에 장애가 있다, 심리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면자 내면 심리가 이 사람이 지금 행동 심리만 보자. 이 사람이 사함을 자주 한다. 폭력성이 강하다. 이 사람이 질병일니까 질병하니까 답이 없다 이 말이야. 안 된다는 거다. 이것을 답을 타면 안 된다는 거다.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폭력성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거는 폭력이야. 습성에 의해서 폭력성이로. 이 제약. 음. 그데 선천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했을 때, 이거는 병은 아니야. 음. 그러면 치료와 힐링 습관을 변경시키는건은 다른 거야. 음. 그렇게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하나는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야. 음. 개조를 해야 돼, 개조. 음. 그렇게 진단을 음. 어떻게? 해? 병이 아닌 사람도 병원을취급고 우리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면 그렇잖아. 부모가 심각한, 생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이거 정신병 환자로 취급해보잖아. 음. 그렇게 정신병 환자가 아닌데도 정신병. 음. 정신병인 사람을 정신병으로 취급해. 정신병 아닌 사람도 정신병으로 취하면 되는 거야. 그럼이 방법이 다르다. 병은 어떻게, 어서가 치료를 해야 돼. 병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는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치유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치료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 카드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야, 읽어내야 그치? 카드 갖고. 카드 패나로 읽어놨고, 여기는 뭐, 어, 마법사가, 뭐, 마법사가 놓으니까 요술을 많이 부려갖고 뭐 생기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마 그런 게자꾸 살꾼이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어, 어, 어떤 어떤 것일 때 사기꾼이고 어떤 이신 좋은 사람이야 마부사도 가난한 사람인데 돈 주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마부사가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있는 놈인데 돈 주게 만드는 것은 이 살꾼이야. 그리고 마부사도 두 개다 면 양면성 모든 가서는 양면성이 있는 거야. 그 잘못된 거야. 그 마부사가 뭐 도둑질했다. 그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이꾼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사이꾼이 있다. 이 말이야. 아, 그렇게 아이네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요 모든 데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양면성이 두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다 양면성이 갖고 있다. 응?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내가 다 가르치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 심리는 우리가 운명적인 체럼에서 우리는 뭐 갖고 풀어낼 수 있다 했어요? 이 소리 사주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섭성 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두뇌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했을까요? 내식에 갖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숫자 연산법으로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수월이 이거 있 숫자가 다 항상 들이 있어. 자 행동 심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숫자 타로로 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숫자로 푸는 거야 수리로 수리법으로 푸는다 내가 그 그림을 한개뽑아대갖고 그림에 내 인생을 긁어요? 못 긁겠지? 네. <웃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럴면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지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음. 당신은 지금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왔다. 근데 당신은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음. 이세 가지 요건을 우리는 유효적절하게 선택을 해갖고, 최종한, 최고의 우리는 어떻게 안을 선택하는 거야 자 우리가 심리 테스트 할때 어떻게 하는 당신의 지금 행동은 당신의 지금 심리는 이렇고 니가 가지고 하고 추구해 왔던 습성은 이런 것이고 당신이 타고난 심리는 이것이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선명하겠다 이것이 선택법이란 네? 제일 안. 첫 번째 안. 최고 안. 제일 좋은 선택법. 안. 초안이다. 초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 심리 테스트할 때 근본이 여러분들 이꼭 해야 된는데 나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행동을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심리로 살아왔다. 그런데 당신은 타고난 운명적인 심리는 행동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가 조합돼갖고 최적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상담법이다. 이것이 심리 테스트의 근본, 최종 상담법이다. 맞나요? 이것만 갖고 뭘하겠이 말이야? 자, 우리가 심리 테스트 할 때는, 자, 상담자가 왔다고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당신이 지금 행동하고자 하는 심리는 이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두뇌 속에 삽입되어 있는 이런 섭성은 이것이다 그런데 타고난 운명적으로 자기들 재능적으로 자기의 재능과 그 능력을 특성을 우리는 고려보면 이 길이다 그러면 이셋 중에서 이것을 최적안을 우리를 풀이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적안이다, 그죠다 여기서 이제 보자. 그러면 우리는 풀때 행동심리를 풀고, 습성심리를 풀고, 내면심리를 풀어놔놓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어떻게 선택할 것 그러면 이 선택법은 우리는 어떻게 있는가? 이 선택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카드를 안 맞추기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변해야 돼요 자 이런 세 가지 심리들이 독합적으로작용하는데 이제 내가 어떤 과제가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게 이를볼까자 나는 애인이 하나 있어 이 아이가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벌써 좋습니까 물어보는 사이에 여러분들 심리는 벌써 다 알아 무 때문에 알까 이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 이 사람이 대답하는 내가 질문을 해 갖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벌써 70%는 이 사람이 자 좋아서 묻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이것인지 다 안다 이 말이야 제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야그 착각 속에서 안 봤으면 안 된다 니자 내가 진짜 농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심리를 갖고, 이렇게 선택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다를까? 이 사람이 고려해야 될게 있다. 현상황. 현상황. 현상황. 두 번째는, 현역권. 현상황과 현역권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니가 지금 어떻게 해? 나는 이런 사람, 예이라고 한다. 그 하자. 물으러 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것이 행동심리는이 사람을 선택해서 온 거나 벌써 이, 이 행동은 필요 없는 거야 벌써 이 사람은 그것 많은 마음이고 양민성이 있다 잖아 좋은 것도 있고 좋은만 하겠고 나쁜건안 하겠다는 소리다 그렇게 묻는 거나 그제 그럼 여러분들은 70%가 결정을 하고 오는 것이고 30%가 안 결정하고 오는 것인지 이거 벌써 다 아는 거야 50%가 될지 여러분 나중에 하면 다 안다 카드 손딱 해갖고 내가 펼치는 그 순간에 벌써 다 안다 자 그래서 이 행동 심리를 벌써 우리가 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습성 심리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숫자만 딱이딱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하는데 현 상황과 현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건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될지 지금 말해야 될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이거는 이것만 거는이 심리만 갖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답은 지가 갖고 있는 거야. 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지는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다. 누구말따나, 어? 여자친구, 여자, 그 뭐고, 어?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지는 결정해놔놓고 와서 고데 나쁘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할 뿐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또, 누구말따나 궁합이 찰떡궁합인데 부모님한 데려와가지고 내 결혼하겠어 했는데 엄마가 찰떡궁합이면 절대 거부하면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사이하고 딸인데 어떻게 해? 부모는 뒤통수 맞는 거야. 엄마는 옛날에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했다 해서 반대했다 해서, 그래서 엄마가 어 힘들다 하고, 그거 좋은 사람인데 가서 해라 해놔저 여행을 갔다 옆은데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궁합이 조사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부정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선택이다 이 선택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야 그 뒤에 판단과 결정은 자기 몫이야 판단과 목적은 판단과 목적은 자기 몫이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상, 기본적으로 상담해보자. 자, 사주를 상담하게 되게 되면, 현 시점, 현상을 고려해서 이것을 풀어버리는 거거든. 말로 풀어보면 되는데, 심리는 어떻게?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타로카드를 펼치면서 다 알아. 내가 옛날에 우리 타로카드 했지? 이거는 다음 카드, 무슨 카드 뽑을 것이라고 딱 펴면, 그 카드 딱 뽑아본다, 이 말이야. 그십중팔구 뽑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십성심리를 거는 게야 그럼, 지금, 이거는 섭성심리.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현상이 꽉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행동심리는 인연에서 많이 자고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의 힘이다. <웃음> 그렇게, 이 기, 외부 인연의 소리, 외부 인연의 여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용한점재가 이런 말을 한다. 용한 점재라고 하게 되면 야이 말은 어? 여기에 어?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절대 누설을 하게 되면 챙기누설이다 절대 다른 데 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무슨 소리래 해?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 다른 데 가서 그 하지 그렇지 내 말은 순수한 거짓말이니까 다른 데 가서 절대 누설 하지 말아. 그게 바로 챙기누설이다 그렇게 지 말은 전부 다엉터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 요그 거짓말. 옛날 사람들 말들이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대. 예. 그렇게 요새 정치판에도 있잖아. 사적생, 생적사. 이런 게말 알아요? 알지? 뭐예요? 죽으려면 살고, 살라면 나, 죽는 거야. 죽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맞다. 그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풀때 어떻게 해놨노? 견모 뭐랬나 가서 좀 봐라 음, 음. 살라고 하면 아, 네.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다 개소리 살, 살려고 하게 되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다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는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꼭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죽고 살려고 하게 되면 꼭 살아야 될놈 옆에 붙어 있으면 산다. 꼭 살아야 될 사람 옆에 살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풀 때 어떻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데 주변에서 놀아라는 거다. 그죠? 그래야 콩고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멋있는 옆에서 같이 배락만 주면 죽은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 예를 들게 되면, 거짓말은 어떻게? 항상 덜통이 나게 되겠다 마지막에 그냥 점주 들이 어떻게 몇 년을 고그 자리에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짓말할 때그 뒤에는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몇 년씩 10년씩 20년씩 앉아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웃음> 넘, 우리 너무 이제 신상껏 타령은 하지 말고 <웃음> 자지가 <웃음> 계속 철판 깔고 있는 사람은 그 여건이 그래 갖고 그렇지만 은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으로 돌아댕기고뭐 서울에 강남에서 이래 갖고 부산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 서울 강남에서 부산이 말로 왔겠나 그건 러니까단단히 문제다 <웃음> <웃음> 음. 옮긴다, 근데 그, 그 사람이 영마살이 뭔지 아나? 영마살이 뭘까? 때 아, 영마살이 뭘까? 여과역으로 돌아다닌다. 여과역으로 말 타고 다닌다? 여과역으로 말 타고 다닌다? 아이다, 아이씨. <웃음> <침미로. 웃음> 참, 우리, 예? 돌아다닌다 살겠다고? 살이 낀다고, 살 살이 낀다고, 돌다기면 <웃음> 그, 용마살인데 그 와, 저, 도대체. 말마들어있아요 그, 그러니까 말마따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래요. 다음,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뭐, 요, 요, 말고, 오늘 말고, 그거는 나중에 여기, 내민 심리 할때 풀어줄게. 용마살이여러분 예. 그런 뜻 아니다, 팔고. 아, 아니, 그거 하면 진도가 씹어. <웃음> 어긋나기 전에 <시간에> 맨날 <만날> 그만 <웃음> 자, 그래서, 이거 풀어줄게.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내면 심리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두뇌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나 아니다 숫자 연산법을 했잖아 자 숫자 연산법은 어떻게 해? 지금 이 순간에 이 숫자를 끄집어내는 것이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숫자를 추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숫자를 추출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내면을 풀어보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학문이고 그래서 숫자 9개를 쫙 풀어내는 거야 심리를 하면 10개의 숫자를 추출해야 되는 거야 가, 자, 1번 단계에서 몇 몇에서 어? 몇 번까지 숫자에서 하나를 추출하세요 두번째 추출하세요 세번째 추출해 네번째 아홉 개딱 추출하고 나면 이 사람을 쫙다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심리를 풀어 가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항상 수리가 들어가고 그제 숫자가 들어가고 어, 수리가 들어가고, 어, 수리가, 들어가고 어, 수리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의 이론이 이론이 완벽한 과학이 아니라면 이 숫자를 설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풀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론을 호찰하고 수리와 그것을 진행하도록 할게요.